검찰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노무현 대통령님을 위해서 부르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화살을 맞고 있는 조국 윤미향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부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절대 굴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촛불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겠습니다. 나는 돌멩이 부르겠습니다. 나의 도명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갈 빛이 온몸이 찢겨 불투성이가 되도. 미치겠어. 그두이 가도도 아는 <목소리도> 꿈.